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자 전세계적으로 큰 히트를 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게임 배틀그라운드 이 게임이 혹시 뭘로 만들어졌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유니티 엔진? 언리얼 엔진? 브랜든그린? 아니죠! 바로 엘린 팬티를 팔아 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엘린 팬티파리로 열심히 제작하여 시장에서 대성공을 거둔 배틀그라운드 덕분에 이제 크래프톤은 엘린 팬티에 이어 열심히 프라이팬을 팔면서 돈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배틀그라운드의 프라이팬을 팔아 제작한 게임으로 다시 엘린의 팬티파리를 하고 있는 게임이 있으니 바로 테라 히어로 입니다 과연 이번 엘림펜티파리 게임은 괜찮은 게임이 맞을까요 제가 직접 한번 플레이 보았 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도 돌아온 사냥이 타임입니다만 그래도 이번에는 조그마한 칭찬이라도 해주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배틀그라운드로 해외물 좀 먹어서 그런가 그나마 양산형 중에서는 괜찮은 시도를 한 게임이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 테라 히어로는 여타 뻔한 게임들처럼 필드에서 노는 mmorpg가 아닌 던전을 순차적으로 클리어하는 m o r p g 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른거냐고 생각이 드시면 그냥 던파와 메이플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겁니다 아무튼 중요한건 이게 아니라 m o r p g 의 방식을 띄고 있다 보니 기본적으로 전투를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가진 유닛들을 세팅하고 입장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유닛들을 일명 원정대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게임은 일반적인 전투에서는 총 3명의 원정대원을 데리고 전투를 치룹니다 광전사 무사 창기사 마법사 등등 다양한 클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저들은 이 3명의 유닛들을 조합과 배치를 적절하게 하여 탄탄한 덱을 완성시켜야 하죠 게임은 생각보다 이 덱의 구성이 정말 중요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 아무리 아이템이 좋고 딜이 잘 나온다고 한데 일반적으로 탱딜 힐의 조합을 맞추지 않으면 게임이 힘들어져 조합의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전투의 완성도 또한 어느정도 올라간 편인데요 기본적으로 탱딜 힐의 구조를 띄고 있다 보니 계속해서 탱커가 어그로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캐릭터들의 어그로 여부에 따라 옆에 UI로 띄워주는 등 기본적인 컨트롤이 필요한 수동의 여지는 남겨두었습니다 또한 몇몇 보스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캐릭터들의 이름을 지정한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조작을 시켜줘야하는 등 나름 수동전투에 신경을 쓴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조금 빛을 발하는 컨텐츠들이 pvp와 보스레이드인데 기본적으로 pvp 같은 경우는 ai들과 싸우는 방식이 아닌 유저들과 실시간으로 매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컨트롤이 중요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괜찮은 재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레벨 차이가 심하게 나는 유저가 딜로 찍어 누르면 답이 없는 건 여전하지만요 조합을 극한으로 이용해야 하는 보스레이드는 상당히 흥미로웠는데요. 기본적으로 두 명의 원정대원만 끌고 갈수 있지만 정면, 좌, 우에 각각 두 명의 파티원이 배치가 되어 자신의 레이드 포지션에 맞춰서 원정대원을 배치시켜야 합니다. 레이드다 보니 게임 내에서 조작을 계속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요. 이렇게 조합 플러스 컨트롤이 합쳐지다 보니 RPG의 향기를 진득하게 느낄 수 있게 설계가 정말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밖에 원정대원을 성장시키는데 필수인 아이템 같은 경우도 딱히 큰 재료가 필요없이 조합을 통해 상위 아이템을 획득하기가 어렵지 않으며 이에 필요한 재화들도 엄청나게 드는 편이 아닌지라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있어 큰 스트레스 중 하나인 피말리는 재화 현상은 많이 덜한 편입니다 또한 각 원정대원들은 각성이란 걸 시킬 수 있는데 딱히 큰 재화가 필요없이 퀘스트만 클리어하면 되며 각 각성시엔 무료로 코스튬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니 우리가 알던 별 다섯 개 뿅뿅이 게임들에 비해 내 원정대원을 키우는 맛이 확 체감되는 좋은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름 꽤 괜찮은 게임처럼 보이기도 할겁니다 좀 너무 칭찬을 해서 어 이새끼 돈쳐받았나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할 정도죠 하지만 혹시나가 역시나 앞으로 말할 단점들은 이 좋은 장점들을 갉아먹었습니다 자 일단 게임을 플레이하는뒤에 조합과 컨트롤이 가장 중요한 게임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현재까지 나온 원정대원은 18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원정대원 하나하나의 조합 차이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원정대원들은 게임을 진행하는 메인 컨텐츠에서 계속해서 획득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 적어서 아주 중요한 원정대원을 과금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총 18명의 원정대원 중 6명의 원정대원은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상당히 고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유닛들입니다 이들은 과금을 하지 않고 획득하려고 한다면 거의 엔드 컨텐츠까지 즐겨야 하나를 가질 수 있을까 말까 수준인데 단돈 11만원만 지르게 되면 프리미엄으로 원정대원을 뽑을 수 있는 티켓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걸 3번이나 구매할 수 있어요 캬, 돈으로 안되는 건 역시 없어 또한 아이템 등급에 따라 성능이 확 갈리기 때문에 아이템 의존도가 어느정도 높은 편인데요 다른 아이템들은 구매 횟수 제한을 두어서 자제를 한 것처럼 연막을 펼쳐놓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무기를 뽑을 수 있는 아이템은 횟수 제한을 걸어놓지 않았으며 이를 구매할 때마다 얻는 포인트로 상위 등급의 아이템을 뽑을 수 있는 상자를 살수 있는 등 여러가지로 과금 유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게임을 계속하고 있으면 이 상위 등급의 아이템을 획득하였다는 공지가 계속해서 뜨고 있는 걸 보면 이 뽑기 시스템을 게임의 캐시카우로 사용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금으로 프리미엄 유닛과 상위 등급의 무기들을 마구마구 뽑을 수 있다 보니 아무래도 과금에 의한 성장 격차가 확연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게임의 진행을 돈으로 커버 칠수 있는 전형적인 양산형 과금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 게임의 조작적 특징 덕분에 pvp와 레이드 컨텐츠는 상당히 흥미롭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컨텐츠들은 실속없게 그지없었죠 거의 대부분의 컨텐츠들이 재료를 얻기 위한 컨텐츠들에 불과하며 차별성을 주기 위해 여러가지 기믹을 첨가하긴 하였지만 너무나도 불성실하고 성의없이 느껴지는 실속없는 텅빈 컨텐츠들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메인 컨텐츠를 환기시켜주기보다는 숙제같은 지루함을 야기시켰죠 게다가 게임 속 모든 컨텐츠들은 그저 원정대의 스펙을 올리기 위한 컨텐츠들로 범벅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서브 퀘스트들은 스펙업을 하기 위한 컨텐츠거나 서브 컨텐츠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서브라는 개념보단 도우미 퀘스트라는 이름이 적절할 만큼 이 게임의 모든 컨텐츠들은 그저 메인을 뚫기 위한 오직 스펙업만을 위한 컨텐츠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게임의 플레이를 제한시켜두는 피로도나 열쇠같은 유저들의 성장을 어느정도 제한시킬 수 있는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아 그 피로감을 견뎌내면서 쉬지 않고 플레이하지 않으면 금방 하루종일 게임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뒤처지는 끊임없이 경쟁을 유도하면서 완벽하게 과금까지 유도하는 전형적인 우리가 아는 그런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게임의 최종 컨텐츠는 스펙이 절대적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길드전이나 레이드인걸 생각해보면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할수 밖에 없다고 할수 있죠 또 뭐냐 그래픽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발열이 너무 심합니다 아니 게임을 한시간도 플레이하지 않았는데 갤럭시 S10 5G를 기준으로 핸드폰 온도가 43도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여태 많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이 핸드폰으로 녹화를 해왔지만 핸드폰이 너무 뜨겁다고 알람이 뜬 게임은 이 테라 히어로가 처음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게임은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전투와 조합, 이 핵심 시스템은 정말 잘 다듬고 연구를 했다고 생각이 될 만큼 생각보다 뻔하지 않고 잘 만들어졌었습니다. 덕분에 게임을 즐기는 데 있어서 흥미를 잃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나 현실과 타협하였다곤 하지만 이런 게임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 위의 장점들을 다 갉아먹어버린 충격적인 과금 원천적인 기술력의 부재가 불러온 최적화와 발열 그냥 게임의 플레이와 분룸을 억지로 늘리기 위해서 실속도 없고 성의도 없이 집어넣어 짜증나는 의무감과 피로감만을 안겨주는 서브 컨텐츠로 인해 자꾸만 늘어지는 게임이었죠 그러다보니 게임 자체가 몇몇 자랑거리를 빼면 그냥 전형적인 영혼 없는 양산형 게임의 양상을 띠고 있다 보니 게임 자체에서 큰 매력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전투? 조합? 조작? 물론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 플레이를 계속해서 돌려야 할 원동력인 연료들이 너무나도 부실했다 이겁니다 그래도 이 테라 히어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양산형들도 변하진 않았지만 이제는 뻔한 그런 게임은 먹히지 않고 있기에 어느정도 조금의 진화와 변화는 주고 있구나 라는 정도의 생각은 할수 있는 게임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다는 건 유미한 행보일테니까요 깔건 까고 칭찬할건 칭찬해야죠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엘린패티만세